내조지공 안내 도울조 갈지 공공 안에서 돕는 공이 크다는 뜻으로 아내가 집안일을 잘 다스려 남편을 돕는 일을 말한다. 조조가 위나라의 왕이 된후 후계자를 장자인 조비로 정할 것인가 똑똑하고 문장이 뛰어난 조식으로 정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장자인 조비를 황태자로 정했다. 조비가 즉위하여 부인인 견우를 패하고 곽씨를 황후로 삼으려고 하자 잔잠이라는 신하가 상소를 올렸다. 옛날 제왕이 천하를 잘 다스린 것은 재산과 같이 정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한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아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곽씨를 황후로 삼았다.